얘들아 벌써 금요일이구나 벌써 다음주 월요일이면 우리 학교의 자랑인 잉여초 올림픽이 열리는 거 알고 있지? 열심히 준비해오고 우리 반에서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종례 끝 벌써 우리 학교 올림픽이 열리는구나 올림픽? 그게 뭐야? 댕댕이 너는 작년 잉여초에 전화 와서 잘 모르는구나 교장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초등학교에는 운동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보고 많은 올림픽 국가선수를 많이 배출시킨 곳이래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교는 운동회를 올림픽으로 부르진 않는데 노노 no, no. 교장선생님이 이름을 바꾸셨어 잉여초의 자랑은 운동회라면서 조금 더 거창한 이름이 없을까 해서 우리 잉여초 운동회 이름을 올림픽으로 바꾸게 된 거야 음 그런데 운동회에서 잘하면 좋은 게 있어? 운동회는 모두가 즐기자는 의미로 하는 학교 축제인 거잖아 뭐 1등에서 성적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너 우리 학교가 이 올림픽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잘 모르는구나 우리 학교에서는 운동회 성적을 통틀어 점수를 매기고 메달을 주는데 금메달을 그 따면 무려 상금 100만원과 시험을 보지 않아도 체육 성적을 100점을 주는 곳이야 <웃음> 응? 뭐라고? 운동에서 1등 하면 성적 음이. 점수를 준다고? 그래? 야, 너네 무슨 얘기 하냐? 응? 아, 우리 올림픽 이야기. 나도 목숨 걸고 참가해서 큰 메달이 꼭 따고 말 거야. 응. 그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말이야. 응? 그런데? 1등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응? 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학교가 몇년 동안 금메달은 항상 차별이가 따왔다고 에 차별이가? 차별이 운동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항상 반칙을 쓰는데 안 걸리는 거 있지?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 거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말이야 음. 운이 좋은가 보네 에 우리 주말 내내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훈련하자! 아 Ting, ting. Urika, h 아 n k y Sang, s a 상상 you want to commit. j u 금메달... 정말 거야. 그, 금메달. 그, 금메달. 우리, 우리의 금메달은 멀지 않았어. d 얼른 뛰어. 나 <웃음> 빨리 아이고 차베리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천만 원씩이나 주시면 아휴 그래도 청성을 무시할 순 없죠 잘 받고 이번에도 확실히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웃음> 믿게 한 것들 아무리 <웃음> 지금 만큼 운동해봐라 너네가 날 이길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 <정말> <웃음> 그렇게 열린 잉여초등학교 대회에 올림 선거. 나는 2년 초등학교 봄 올림픽을 맞이하여 어,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 둘!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셋! 반칙을 하지 않는다! 넷! 진팀을 놀리지 않는다! 선수대표 차별! 네. 네. 네. 네. 네. 네. 반드시 금메달에 따보이겠어! 어차피 우승은 나 차별이의 것! 그래리아야 우린 열심히 투쿨했잖아! 항상 지각으로 단련된 내 네. 제퇴근의달래기실실력을보여주겠어자 얘들아 함 2, 이일 함께 화약총을쏘면 출발하는 거란다 함2 1야 <목소리> 어? 뭐야 이일이가 화약총 쏘면이야 나도 몰라 <목소리> <웃음> 난 s n u g 어 l e d 다 I want to t o u 어 h you. Tommy, t 이 m m y t 이게 카트라이더냐? 아이템을 쓰는 게 어딨어? 야. 아이 반칙 쓰는 게 어딨어? 이건 무효야! 내가 언제 반칙을 썼다 그래!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아이, 선생님! 아이, 선생님! 이건 누가 봐도 반칙이잖아요 그쵸? 실격 처리해주세요! 맞아요, 선생님! 이건 반칙이에요! 음. 무슨 소리니? 반칙? 선생님은 본게 어... 없는데? 예? 하, <웃음> 말도 안 돼! 선생님, 내년 제발 믿지 마세요! <웃음> 제 실력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런 거예요! <웃음> 음, 얘들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친구를 모하면안 되지! 응? 억울해... 너무 너무 억울해... 댕댕아... 괜찮아! 다음 정목에서 잘해보면 되는 거야! 가자! 그래! 억울하지 마! 쩔수 없어! 댕댕아 좀 세게 당겨봐 아우 세게 당기고 있다고! 근데 왜안 당겨지는 거야! 바보들 아무것도 못해지 아무것도 못하지 으자에이 <웃음> 뭐야 이거 왜 딱딱해 아이씨 비카봐 내가 잡을게 야터내말와 뭐야 <웃음> 바보들 이게 진짜 축구공인데 아무것도 못해지 하나, 이거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고 너도 못 맞췄어. <웃음> 바보들. <웃음> 그런 걸로 맞출 수 있겠냐? 설거지. 준 어때? 저준 완료. 빵! 빵! 빵! 빵! 빵! A few minutes later. 거기서너 응? 반칙하고 우승하니까 좋냐 그래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 우리의 노력을 치밟았어 뭐라는 너... 거야 내 실력으로 우승했는데 에 실력 반칙 써서 일등을 주제너 말곤 아무도 인정 안할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금메달이 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래? 뭐가 됐든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이 루저들아 그리고 니네 말고는 선생님들은 다 내가 1등이라는데 정말 니네가 뭐라고 어이없어 평생 그렇게 남성공에 배아파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영원히 백살까지 사세요? 예? 꼭 그렇게 사세요? 나 <웃음> 남타충 어, 아유 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반칙이라고 <웃음> 하지 <하게> 해주지 않는 거야? <웃음> 나안 되겠어. 저머니가 반칙되는 영상을 너한테 비려 올릴 거야. 언데 <웃음> 찍었는데? The next day. 야 리야, 이거 봐봐. 많은 내치친들이 차별을 욕하고 있어. <웃음> 그러게, 우리가 들리기 아리우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니네지! 니네가 너트브에내 영상 올렸지! 니네때문에 밖에 앞의 사람이 잔뜩 모였잖아! 어쩔티비! 따라오시지! 죽는 하나는 디즈스키! 따라오시지! 오라고! 이번 영상은 저도 봤, 쌤! 차별이에 금메달을 취소하고 반칙을 감춰준 선생님과 차별이는 징계를 내릴 테니 모두들 진정하셈! 교장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봐도 반칙을 쓰고 있더라구나! 선생님들에게 뒷돈을 줬다지! 지금까지 메달 획득한 거 취소! 다음 운동회는 이제 나을 수 없도록 조치하겠셈! 교장선생님! 그런 게 어딨쌤! 아니, 어딨어요! 어쩔 TV쌤! <웃음> <웃음>